그러면 인터넷에 뭐가 흘러다니는지 관점에서 아뭐 보통 우리가 멀티미디어 통신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아 어떻게 좀 변화됐는지 를 제대로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좀잘 정리가 안된 면도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가장 지금 인터넷에 많이 흘러다니는 트래픽은 비디오에 관련된 비디오 스트리밍하고 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OTT에 관련된 현재 현황 위주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VOIP, IPTV, 디지털 방송 이런 쪽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술 발전이 됐나를 좀 한번 검토하고 현재 어떤 것들이 연구되고 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어,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그 전세계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의 15%를 넷플릭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한 11%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이 그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넷플릭스가 한 20%, 넷, 넷플릭스 유튜브 합하면 한 35% 이상 차지하고 있고, 이걸 또 이제 피크타임으로 보면, 피크타임이라는 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저녁 시간대로 보면, 미국 기준 넷플릭스가 한 35% 가까이 되고,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합하면 50%가 넘습니다. 뭐, 조사기관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그리고 피크타임 기준으로 7시부터 11시 사이에 거의 90%가 비디오 트래픽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데이터, 아, 조사기관들의 얘깁니다. 어, 지역 뭐 대륙마다 좀씩 그 순위는 다른데요. 어, 어쨌든 이렇게 많은 비디오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비디오 트래픽 중에서도 이제 그한번좀 분석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넷플릭스가 26.6%, HTTP, 미디어 스팀이라는 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애플 TV라든가 등등 그 OTT 서비스를 하는 다양한 회사들 거고요. 유튜브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 엠팩트 트랜스퍼 스트림을 여전히 쓰고 있는 퍼센티지가 있고, 아마존의 OTT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 이런 부분들이 거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어, 대다수의 트래픽이 이제 OTT 이런 OTT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먼저 OTT를 한번 현황을 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멀티미디어 트래픽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그 OTT의 정의가 뭐냐 했더니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텔레커뮤니케이션이나 멀티채널 텔레비전이나 브로드캐스트 텔레비전 플랫폼을 바이패스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 시청자에게 다이렉트리 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 미디어를 제공해주는 것을 우리가 OTT라고 하고 뭐, TV도 있고 메시징도 있고 어, 보이스 콜, 콜링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비디오 쪽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넷플릭스, 애플 TV, 아마존 비디오 유튜브 등등이 있고요. 그 억세스하는 방법은 뭐 당연히 이제 포, 스마트폰 같은 폰이 있고 스마트 TV, 셋탑박스, 게이밍 콘솔 뭐 등등 굉장히 많은 OTT 액세스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세스 디바이스 관점에서 좀그 어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원래 넷플릭스가 요새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몇 가지 이런 2019년 초를 기준으로 해서 어, 야, 지금 한 1억 5천 가입자 다 가지고 있고 전세계 트래픽의 15% 글로벌 비디오 트래픽의 26.6% 거기다가 그 오리지널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에미 워드에 112개 작품이 노미네이션 되는 정도로 컨텐츠 제작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최근에 그 봉준호 감독이 그 칸에서 상을 받았는데 2017년에 그 넷플릭스가 봉준호 감독한테 5천만 불을 줍니다. 600억을 줘갖고 옥자라는 그 영화를 찍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줘서 오리지널 컨텐츠도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 날짜도 정해져 있는데요. 이 디즈니에서 디즈니 플러스라는 그 넷플릭스랑 똑같은 OTT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아시다시피 디즈니는 뭐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텔레비전,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걸 이제 올해 공식화돼서 가격도 넷플릭스보다 싸게 해서 하겠다는 게 지금 계획이고요. 그리고 애플도 이제 애플 TV 플러스 뉴스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올해 9월에 출시할 예정이고 지금 뭐 스필버그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돈을 들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야가 더 시장이 더 커지고 또 어떤 더 많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 OTT 시장 보면 현재 SKT의 옥수수가 한 950만 가입자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상파 그 방송사가 주축해서 만드는 푸크가 한 400만 뭐그 외에 뭐 케이블 TV 회사들 CJ TV이라든가 현대 HCN의 에브리온 TV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2019년 3월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 매출은 그 l g u 플러스에 포함되어 있는 그 넷플릭스 매출을 제외한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이 가입자의 6 7가 70%가 20, 30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그 코드 커팅하는 그 이렇게 OTT 기반의 서비스에 많은 사람들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어, l g u 플러스도 그 넷플릭스를 사실은 PIP라고 해서 자기네 그 IPTV 플랫폼에다가 같이 이렇게 탑재하는 형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서 불과 수개월 사이에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이것이 넷플릭스 때문에 그렇다는 게 그들의 이제 그분들의 분석입니다. 다음 달에 SKT하고 지상파 3사가 만든 그 푸크하고 합작법인으로 이제 회사가 탄생하게 되는데 OTT 서비스를 하는 옥수수와 푸크를 결합해서 넷플릭스하고 대항도 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회사가 이제 다음 달에 만들어지고 지금 이 그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이, 이 합해진 합작회사가 디즈니 플러스를 그 자기네 그 플랫폼에 실는 방식으로 해서 어, 글로벌리 또는 우리, 우리나라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경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제가 마지막에 하나 적어놓은 건데 재미난 게 애플, 삼성 별로 사이 안 좋은데요. 세계 최초로 삼성 TV에다가 애플이 앱 형태로 아이튠스, 그 에어플레이2 등을 올려놨습니다. 이제 다 연, 애플 디바이스가 연동되게 했고요. 이미 이제 아이튠스는 사실 이제 포기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올 TV 플러스도 그 텔레비전의 그냥 앱 형태로. 과거에는 TV에 다는그 애플 TV라는 별도의 세탑박스를 가지고 쓸수 있게만 해놨는데, 그걸나 포기하고 애니 플랫폼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어,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이제 대표적인 그, 뭐 텔레비전이 그 비디오를 감상하는 툴인데요. 아시다시피 텔레비전은 뭐 이렇게 화질이 점점 좋아지죠. SD에서 HD, UHD도 4K에서 8K로 가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오픈 플랫폼입니다. 어,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인터넷에 접속된 정도의 서비스가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우리가 원하는 앱을 깔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SDK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플랫폼화 되고 있고 이런, 이것, 이것은 사실 2010년에 구글이 구글 TV라는 걸 어나운스 하면서부터 촉발돼서 각 기업체들이 이 스마트 TV 쪽에 많은 그 R&D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18년 기준에 전체 TV 시장의한 70%가 오픈 플랫폼화 되어 있는 스마트 TV 형태로 출시되고 있고요. 재미난 거는 이제 이 스마트폰하고는 달리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세를, 어, 리고 플랫폼에서, OS 플랫폼에서는. 그 여기 보시면 이게 삼성의 타이젠이고요. 이게 LG의 웹OS입니다. 타이젠은 뭐 삼성이 자체 개발해서 오픈 플랫폼에 내놓는 거고, 어, LG, 웹OS는 원래 LG가 2013년에 HP로부터 과거에 팜OS 만들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웹OS를 사갖고 와서 어, 지금 이렇게 구동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그 구글이 지금 드라이브하고 는 애플 TV, 아, 저, 저, 구글 TV, 지금 앤드로이 드 TV라고 불려지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이 부분들은 사실은 온갖 종류의 그 리눅스 기반의 다양한 그 뭐,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의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어쨌든 우리나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알수 있습니다. 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앱 구글 TV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2010년에 구글이 구글 TV 프로젝트를 어나운스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앤드로이드와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인텔의 아톰 프로세서 소니 TV의 로지텍의 리모컨하고 스피커 거기다가 유통망인 베스트 바이 그 다음에 샤틀라이트 쪽에 디시 네트 이런 걸 묶어서 그 구글 TV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하고 이때 이제 다 비상이 걸렸죠. 삼성도 비상이 걸렸죠. LG도 비상이 걸려서 스마트폰도 우리 또 날까봐.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 LG 같은 경우는 자체 리눅스 플랫폼으로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외보에스를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했고요. 삼성은 또 어, 리눅스 버전에 따른걸 하다가 어, 결국은 타이젠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플랫폼 시장에서 굉장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t v 관련된 거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그 OTT 디바이스들이 여기 보면 여러 군데 뭐 세탑박스 형태로 게임 콘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에서도 다 넷플릭스 같은 거다 구동시킬 수 있죠 그다음에 다양한 그 동글들 그 텔레비전 뒤에 있는 그 HDMI 포트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어, 구글의 크롬캐스트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노피아텍이라는 회사도 그 매직캐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인도에도 수출하고 있고 어, 유럽의 어, 오렌지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OTT 컨텐츠들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OTT는 그냥 현재 가장 큰 이슈고 또 가장 많은 트래픽을 제너레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고요. 어, 이제 뭐, VOIP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어, 1973년도에 처음 퍼스트 보이스 데이터 패켓. 그러니까 음성을 이제 패킷망에 실어주는 거 어, 실현된 다음에 계속 발전들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93년에 어, 뭐, 그 화상 전화도 했었고요. 95년도에 이스라엘의 볼카, 어, 보컬텍이라는 데서 처, 최초의 커머셜 V I P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96년에 S I P 하고 H, H 3 3삼과 같은 그 V I P용 그 시그널링 프로토콜들이 스탠다드화되고 그래서 계속 발전을 하다가 2004년에 FC, 미국 F C C가 V I P를 인포메이션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서비스라고 선언하고 많은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V I P 유저들이 많이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에서도 어, VIP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2006년 정도에. 그래서 2010년 전반으로부터 VIP가 메인스트림이 되는, 어, 전화통화에 메인스트림이 되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지만 99년도에, 1999년도에 다이얼패드 서비스를 새로운 기술이 했고, 2003년에 문을 닫을 쯤 어쨌든 굉장히 일찍 이걸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0년에 카카오톡, 2012년에 보이스톡, 2015년에 페이스, 어, 페이스톡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어, 뭐 전국민들이 잘 사, 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IPTV 어, IPTV는 프리셉트 소프트라는 데가 이제 IP 슬래시 t v 인데 인터넷 비디오 프로덕을 처음 95년대에 어나운서했고 이거는 그 멀티캐스팅 백본인 M번에서 돌아가고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다 지원하고요 어, 트랜스포트 프로토콜로 RTP와 RTCP를 아,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회사는 3년 후에 시스코가 인수해서 계속 이 같은 브랜드 네임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아, 그 다음에 뭐 98년에는 라이브 어, 그 TV 방송을 처음 했고요. 99년도에 영국에서 최초로 DSL 기반의 IPTV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그 이후에 이제 뭐 캐나다, 미국 어, 등등에서 이제 계속 IPTV 서비스를 이제 파키스탄도 했고요. 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 2008년 11월 전까지는 뭐 시범 서비스라든가 뭐 특수 목적, 공적인 목적 서비스에 한 3, 4년만 써오긴 했지만 2018년 11월에 KT가 처음 IPTV 서비스를 개시하고요. 2009년 1월에 s k 브로드 밴드와 LG우플러스가 IPTV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13년에 풀 u l l HD 서비스하고요. 2014년 8월에 천만 명 돌파, 14년 9월에 세계 최초로 UHD 서비스도 개시합니다. 2017년에 IPTV 가입자 수가 케이블TV 가입자 수를 초월하고요. 작년 11월에 개국 10주년 때 가입자가 1,500만 명이 넘었고 매출이 3조가 넘는 어떤 서비스로는 굉장히 그 성공적인 런칭을 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한데 2016년 SKT가 CJ 헬로비즈 인수할라 할때 전국의 일간지에다가 그 L, 어디죠? KT하고 LGU 플러스가 나쁜 인수합병을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건줄 알았더니 몇년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 인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LG어프로스가 올해 CJ 헬로비전 그 MSO 그 케이블TV 넘버원 CJ 헬로비전 410만 명 가입자 이거 인수했고요. SKT가 넘버2 합병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KT도 지금 현재 IPTV 가입자 프로스 스카이라이프 한 천만 명 가입자가 있는데 지금 3위 업체인 딜라이브나 현대 HCN을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들이 인수한 다음에 IPTV와 케이블TV를 병행해서 서비스 하려고 그러는 건지 나중에는 머지 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나올 5G망에서 좀그 결합상품 같은 거 파는데 유리하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이런 시장 변화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방송 얘기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방송에 관련이 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ATSC라는 건 미국의 디지털 방송 규격입니다. 초창기의 지상파 규격이고요. 지상파와 인터넷을 묶은 하이브리드 규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TS 3.0은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UHD 방송 규격이 미국의 ATS 3.0을 그대로 채우겠습니다. 거의 그대로. 이거는 보면은 여기 IP로 다 통합되어 있고요. 이쪽 브로, 브로드 밴드라는 거가 이제 인터넷이고, 아, 아 브로드캐스트가, 브로드캐스트가 이제 지상파고요. 이거는 인터넷입니다. 이걸 한번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이제 저희 나라에서 채택한 이 표준을 보면 이, 이 지상파 방송 쪽에는 IP, UDP의 뭐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기존 거좀 계산해서 쓰고요. 애플리케이션 다 HTML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UHD 방송 같은 경우는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지상파를 보고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은 텔레비전에 브라우저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HTML5 인터프리팅을 할수 있는 브라우저가 이 IP 패킷으로 날라오는 것들을 인터프리트해서 플레이해주는 겁니다. 이 쪽은 이제 그 인터넷 기반의 브로드밴드 쪽인데 이 프로토콜 스택을 보면 TCP에 HTTP에 Dash Dynamic Adaptation Streaming o v e r HTTP.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의 OTT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그 스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이 이렇게, 이렇게도 쏠수 있고 이거 OTT처럼 쏠 수도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지금 미국의 ATS 3.0 프로토콜 스택이고 이거를 저희 나라가 지상파 UHD 방송 표준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럽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HBB, 어, IBB 이런 이름으로 지상파와 인터넷을 결합해서 지상파 방송되고 있는 내용과 유관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뭐 티커머스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가능했지만 이제 방송도 이제 IP 패킷으로 통합된 형태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그이 그동안 여러 그냥 서비스 유형으로 매입했는데, 이거를 이제 좀 한번 다른 관점에서, 기술 관점에서 보면 네트워크와 미디어 기술이 이렇게 결합한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보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패킷 보이스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서 실제로 MIT나 이런 데서 실제로 실행을 했고요. 90년대 초반이 되면서 사실 MPEG-1이 나오게 됩니다. 압축된 비디오가 나와서 이제 디지털 비디오 프로세싱이 가능하게 됐고요. 이때 이제 RTP, m 본 같은 게 나오고, 93년에 제록스 팔로알트에서그 AV 멀티캐스팅을 위해서 그 m 본을 구현해서 또 실제로 이제 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MP2도 나오고요. 여기 CDN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아카마 엣지 서버들, 애플의 그 스트리밍 프레임워크인 퀵타임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요요 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넘어갈 쯤에 제가 좀 한번 이 첫 번째 패킷 비디어 워크샵이라는 거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있게 되는데 87년대요. 이게 제가 지금 올해 그정혜정 교수님이 나온 그 메사추세스 대학 그 아머스트에서 한 컨퍼런스에 그콜퍼 아, 페이퍼를 좀 가져온 건데, 여기 보시면 목적이 뭐냐면 그 멀티미디어 한 사람들하고 네 넷독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이해하게 하고 정보를 교환하자. 이게 바로 이제 패킷 비디어의 원래 의도였고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사이즈는 줄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11월에, 2001년 4월에 제11회 패켓 비디오 옥샵이 우리나라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몇 개월 후에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비디오 옥샵이라고 하는 패켓 비디오 옥샵과 유사한 학연산이 하루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옥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하이스트 김재균 교수님이 주도를 하셨었는데, 이렇게 김대영 교수님, 김재균 교수님, 안치덕박사 이런 분들이 이래를 해서 거의 20년째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2017년에 이제 이거를 네트워크 비디오를 인터넷 미디어라고 이름을 바꿔서 아, 작년에 작년에 인공지능과 미디어와 블록체인 올해는 이제 8월 21일 날 5G enabled 미디어라는 제목으로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연구실에 갖고 있던 몇 권의 그 프로시딩을 쌓아 놓다 요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면 2001년 4월에 저희 나라 경주에서 했던 패킷 비디오 워크샵 그사업그뭐 기념품 준 건데요. 요 스폰서가 잘안 보일 텐데 새로움입니다 새로, 새로운 기술하고, 여기 저기 SKT 하고, 그 다음에 시스코 이렇게 세 군데 했는데두 회사는 살아 있고 한 회사는 좀 없네요. 지금. 아, 제가 이거 네트워 비디오 워크샵을좀 소개한 이유는 이때 여러 학회 에 분산돼 있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 미디어와 네트워크의 어떤 결합 형태로. 노력을 했던 그런 좋은 어떤 이그젠플이었던 것 같아서요. 지금도 이제 뭐 전에보다는 좀 여기저기서 많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약해졌지만 그 주로 엠팩 하는 사람들하고 인터넷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견 교류를 하는 좋은 또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미디어 네트워크 미디어 테크놀로지 중에 가장 지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요요건것 같습니다. 잘아다시피과거에 이제 비디오 딜리버리는 UDP 기반의 RTP, RTCP, RTSP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대부분의 상용화된 시스템에서 특히 OTT에서는 HTTP 어댑티브 스트리밍이라는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도 아도브도 다 독자적인 스킴이 있고 3GPP를 기반으로 MPEG-라고 해서 다이나믹 어댑티브 스트리밍 오버 HTTP 이런 표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넷독 상태에 따라서 그네 넷독의 밴드위스가 적으면 로우 퀄리티로, 밴드위스가 넓으면 하이 퀄리티로 이렇게 어댑티브하게 전송하는 기법들이 계속 개발됐고, 이네 넷독뿐만 아니라 단말의 형태라 여러가지 컨텍스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스마트 스트리밍 기술들이 뭐 여러 회사에서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넷플릭스도 개발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트래픽들을 잘 클래시파이해서 리소스를 할당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도 나와서 오디오, 비디오, 서로 다른 성격의 그 트래픽들을 잘 관리하는 기술들도 이슈, 이슈가 되고 특히 이제 퀄컴의 스트림 부스터 같은 기술들은 지금 많은 액세스 포인트나 지지국 장비들에 이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 이거, 넷플릭스는 이거를 뭐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저들의 그 프리퍼런스, 유저들의 반응까지 조사해서 어댑테이션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걔들은 그걸 스트리밍 사이언스란 말까지 있습니다. 스트리밍 사이언스. 그러니까 그 OTT 기반으로 비디오 스트리밍을 할때 어떻게 어, 유저의 익스피어런스를 맥시마이즈할 수냐 있 이런 기술들이 어, 관련 자료들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어, 기술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새 뭐 머신러닝 기반으로 또 스트리밍 깨져 있죠. 이렇게 그 유저 익스피어런스를 극대화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그 NAB, 그 방송 쪽에 올해 4월에 했던 NAB라든가 작년 9월에 했던 IBC, MWC, CES 이런 데의 들그 키워드들을 좀 보면 뭐 4K, a k UHD, 뭐 ATS 3.0, 5G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트워크 미디어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쪽은 뭐 5G는 나중에 얘기해 주실 테니까 Wi-Fi 쪽도 이렇게 5, 6, 7으로 가면서 7 같은 경우는 타겟이 약 30기가 정도 스루풋이 나는 거로 해서 얘들이 타겟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4K, 8K, AR, VR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를 위해서 우리는 이걸 개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제이 여러 가지 망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같이 쓰기 위한 멀티패스 TCP, 멀티패스 커뮤니케이션 채널 애그리게이션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네트워크 관점에서 하이퀄리티 비디오를 전송하기 위해서 어, 얘기되고 있고요. 이건 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어, 유저 익스페리언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퍼스널라이즈드 유저 비헤비어나 컨텍스트 아 x 리시스 같은 걸 이용해서 좀더 현장감 있고 좀 광대하고 또 as the h a n j 스 n g which i 기 the s 많이 개발되고 있고 최근에 특히 a i 를 이용한 그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압축률 높이는 법, 화질 개선 방법 요새 그 우리 한 w h 교수님 아드님인 그 한동수 교수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딥러닝 기반의 그 비트레이트 어댑트이션 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새 많은 그전 세계적으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